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제 딸이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분수 나오고 0. 몇 소수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조금 신기한 게 있다면 통계가 나오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도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 부모님이 딱 붙잡고 문제집만 열심히 풀게 만들어도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수학 책을 보니까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좋은 것이 딱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고 짧게 초등학교 수학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될까요 저 네. 됩니까? 네. 4학년 학부모 <웃음> 예. 그첫 번째 4학년 1학기에 만억 조와 같은 큰 수를 배웁니다 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억이라는 거 배우고 조라는 거 배울 때야이 세상을 살면서 억이라는 숫자를 볼 일이 있을까? 그 정도로 큰 수였어요 근뭐 요즘은 억이라는 숫자 흔하죠? 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럼 숫자를 한세개 정도 적어 볼게요. 네, 숫자 세 개를 적었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숫자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분 여기 있나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읽어 보세요. 1 <웃음> 4 2 2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매덕 매천 뭐뭐몇점뭐 그런 걸로 <웃음> 못 읽어요? 이거 어른들도 이렇게 숫자 적어 놓으면 한 번에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자 그럼 이걸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 배우고 있냐면 큰수만억 조씨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만억조뭐조항말씨라고 해도 돼요 만억조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숫자가 네개 단위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 네개 위에다가 V자 표시를 할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 볼게요 V자 4개 끊고 한... 그러면 이 4개 V자 위에다가 숫자 큰수 단위를 적어 볼게요 첫 번째가 만이에요 만그 다음 다 알죠 여러분? 억 그거보다 큰게조 이렇게 4개씩 점을 찍어놓으면 읽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이거 14조 2145억 8974만 2,932 이렇게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숫자 72조 2,799억 1,145만 만이에요. 7,617 이렇게 읽으면 돼요. 큰소리 읽을 땐 이렇게 네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편합니다. 위에 점 찍어줬어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에이, 큰 소리를 배우면서 우리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4개씩 점을 찍으면 편하잖아 그런데 왜? 어른들은 네. 세 자리마다 점을 찍어? 어... 하고 물어봤어요 네. 아왜 그런지 알아요왜 <웃음> 그런지 알아요? <웃음> 서구 문화 예, 문화의 예. 문화의 이거 <웃음> 더,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 중국과 한국은 네. 숫자 단위가 네 자릿수마다 하나씩 증가해요. 만, 억, 조, 그 다음엔 네. 경, 해. 네. 서양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한 단위가 증가해세 자리. 네. 첫 번째 단위가 뭐냐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네. 첫 번째 네. 사우전드 너무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천이에요. 네. 두 번째.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밀리언 달러. 네. 밀리언.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백만이에요. 네. 밀리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아우. 아, 우리 땐, 우리 어렸을 땐, 모르는구나. 그, 밀리언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있어가지고, 네. 밀리언까지는 아는데 요새 또 단위가 증가했죠? 밀리언 다음엔 빌리언이에요. 빌리언까지다다다 아, 빌리온까지도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엔 네. 뭐 나도 잘 모르겠어. 틸리온인가 나오더라고요. 테라 아,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요건몇이냐면 10억이야. 아... 10억 요렇게세 자리 단위로 숫자가 증가해요. 그리고 서양 기준으로 숫자를 찍어버린 거야. 그럼 밑에다가 우리들이 많이 쓰는 세 자리 숫 점을 찍어볼게요. 틸리온까지 가야 되겠는데? 우리 그럼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만 줄여 볼게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대로 점을 세 개를 찍었습니다. 이점세개 찍었을 때 이거 메신지 읽을 수 있어요? 점세개 찍었을 때좀 헷갈리죠. 네. 헷갈리지. 백만까지는 알겠어. 천만까지도 네. 알겠는데 이런 거 넘어가면 점세개 찍었을 때세 아대 손가락 일시 백천만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볼래요? 사우0드 네, million, 이죠 어떻게 읽냐면, 영어식으로 읽냐면 14, million, 589, 뭐야? 아, 이게 b 리언이다 14, billion, 네. 발음 안 좋아요. 네. 영어 선생 아니라서. 589, 네. million. 그리고 이건 742,000, 900,000, 32, 이렇게 음, 읽어요. 아, 발음, 완전 한국식 발음이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세개의 점증이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에선 너무 어? 불편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79 billion 900, 11 million 4사우 57,000 6드세17 <웃음> 이렇게 완전히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점을 찍고 있어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자리 점 찍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단위 셀때 굳이 세자리 점 찍지 말고 네 자리를 찍으면 좀더 읽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영어권 규칙에 따라 점을 찍을까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거겠지. 국제금융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고 통일을 하려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오늘은 간단하게 큰 수를 쉽게 읽는 법과 왜 우리는 부조리하게 세자리마다 점을 찍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나요? 없지? 망했지? <웃음> 그래도 한번몇번더 해볼까요? 어떤 것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애가 수학을 배우면서 딱 내가 보기에 요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뜨문 뜨문 뜨문 몇 달에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수학과정 큰 수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뭐 별거 아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왜 부조리하게 세 자릿수마다 점을 찍는가 그건 그 서양식 숫자 표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뭐그 정도입니다. 뭐,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은 애들한테 재밌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